오늘은 아는 작가님하고 촬영을 하러 갈 건데 귀여운 약간 빨간색이 포인트가 되는 소품이랑 원피스를 입을 거라서 체리 메이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가 주름에 끼지 않게 베이스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뷰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섀도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를 안 정했어요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볼게요. 언더에도. 자그 다음은 에뛰드 피치 팔레트 피치 젤리 팔레트에서 이 색깔을 또 발라줄 거예요. 이렇게 얇게 너무 그 경계가 퍼지지 않게. 모두 똑같이 언더에도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. 디올 666번 요런 아주 예쁜 체리색의 블러셔를 쓸 건데 얘를 섀도우로도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 꼬리 쪽에 아이라인을 그릴 곳까지만 눈 앞머리에도 언더에는 아주 살짝만 얇게 그 전에 깔아줬던 섀도우들보다 더 얇게 이렇게 됐어요 <웃음>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짜자잔. 캐나다에서 샀었던 아마도 레볼루션? 이라는 브랜드의 팔레트예요. 드럭스토어에서 신기해서 사봤어요. 근데 이걸 이렇게 쓰게 될줄 몰랐네요. 아, 잠깐, 이거, 이거 하기 전에 아이라인부터 그립시다. 좀 맨날 쓰는 아이라이너, 입생로랑 아이라이너. 요런 식으로 여기 언더 삼각존에도 살짝만 좀 이렇게 섬세하게 날카롭게 정교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지 로즈버건디 아래를 이렇게 다 채워줘야 돼요 음, 이제 아이라인이 지금 펜슬로만 했으니까 약하단 말이죠. 이거 맥 워터프루프 리퀴드 라인인데 이거 진짜 오래가고 뭐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필름에다가 그럼 이렇게 덜어가지고 브러쉬에 조금 조금씩 묻혀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거 체리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. 이런 사선 브러쉬로 어디다가지? 하 응, 이쁜 거 같아. 삼각존에도. 키스미 마스카라. 다음으로, 이제 블러셔. 아까 요거, 디올 블러셔. 발라보겠습니다, 이게 발색이 진짜 진해가지고, 진짜 살짝만.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아닌가? 코에도 살짝. <웃음> 닦아내고 퍼트리면 돼요 퍼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맞는지 어, 아닌 것 같다 스펀지로 이렇게 죽여주면 되죠 그리고 사진 찍으면 이렇게 진하게 안 보여요 아마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글리터가 컬러팝이라는 브랜드의 글리터인데 양이 진짜 이렇게 많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내 손녀의 손녀까지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는 이게 양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쉐딩 가장 중요한 쉐딩을 해줘야겠죠 제일 어두운 색깔부터 바로 가줍니다 쉐딩은 진짜 자기 코에 맞춰서 하는 게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 디올 하이라이터 요런 영롱스한 핑크빛입니다. 핑크 글로우 코끝에만 살짝 이렇게 조그만한 총알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눈 앞머리 쪽 포인트를 주면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여기 광대 쪽에도 하이라이터를 조금 턱 깎는 걸 깜빡할 뻔했어요 그냥 막 묻혀가지고 냅던 턱을 쳐줍니다 니 얼굴 쉐딩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한번 하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딱! 그리고 이제 입술! 입술만 남았어요 맥 파우더 립 키스 976번 에스칸달로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게 아, 어, 글씨를 왜 이렇게 다 와 이거 도저히 몇 톤지 안 보이는데 이거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? 아쑥 이거 약간 빈트 들어있는 거 이거를 더 갈라주면은 입술도 촉촉하고 입술도 아 입술이 촉촉하고 좀더 체리색이 되었다 화장 끝났으니까 양 갈래를 하기로 해서 그냥 대충 자연스럽게 이렇게 양 갈래 이것도 뒤쪽 에 이렇게 빼주고 어차피 운전하면서 다 망가질 것 같지만 아 뜨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지도 엄청 귀여운 거 꼈어요 밥이라고 음, 적혀있는 빨간색 하트 반지예요 드디어 칼, 칼 차에, 차에다가 붙이는 카메라 거치대가 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햇볕이 쨍하니까 이렇게 팔토시를 꼭 해줘야 돼요 가봅시다 와 더워 저는 이제 도착해서 한 5분 정도 걸으면 스튜디오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야외에서 촬영을 할 겁니다 와 근데 너무 더운데 오늘 하필이면 선스크린을 까먹었어요. 아, 저 이런 교복 처음입어봐요정교회장 느낌. 하하하! 게잘하 잘하는! 닮고 잘하는! 닮고 잘하는! 닮 이제 촬영이 끝났습니다 기분 좋아 6개월 전에 얘랑 촬영을 지금 오늘 같이 촬영한 작가님하고 했었는데 었 곰돌이를 작가님한테 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곰돌이도 되찾아 올겸그 컨셉 촬영도 할겸 해서 왔었던 거였는데 이 날씨에 들고 걸으려니까 너무 더워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이렇게 곰돌이도 무사히 듣고 촬영도 잘하고 끝났습니다 아 제가 진짜 진짜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? 우리 곰돌이가 조수석에 타고 있어요 벨트 내줘야지 벨트 누구인가? 얘기야 가자 집 가자 집 가자 했다가는 뭐할 거냐면 일단 집 가서 홍시랑 놀아야 되고요 집 청소를 조금 하고 밤에 남동생이 집에 놀러 온다고 그래서 걔랑 같이 야식 먹을 것 같아요. 근데 한 11시쯤에 온다고 했는데 그때 매우 배가 고플 예정이라고 보내는 건 밥을 차려놓으라는 뜻이겠죠?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장난을 뿌듯해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이런 날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만나고 싶은데 아